금성탕지, 세금 성성, 끄릴탕, 모치, 적군이 공략할 수 없도록 수비를 굳게 함. 진나라는 시황제가 죽자 동요했다. 시황제를 이어 제위에 오른 이세황제는 시황제와는 달리 야심도 지혜도 없는 어리석은 인물이었다. 이 혼란스런 틈을 타서 전국시대 때 간국으로 군림하던 자들의 후예들이 각지에서 일어났는데 이들은 자칭 왕이라 하며 진나라를 조금씩 무너뜨려 갔다. 이때 무신은 조나라의 옛 영토를 평정하고 무신군이라 불렸다. 이때 범양에 있던 괴통이라는 변설가가 범양 현령인 서궁에게 자기가 무신군을 만나 이렇게 설득해 보겠다고 했다. 만약 범양을 공격하여 현령을 섣불리 취급하여 항복을 받는다면 다른 여러 곳의 현령들은 그 항복이 헛수고임을 알리고자 금성탕지서럼 성을 굳게 지켜 공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하지만 범양의 현령을 후하게 맞이하고 사자를 다른 곳으로 보낸다면 그것을 보고 모두들 싸우지 않고 항복할 것이다. 과연 괴통은 그대로 설득해서 30여 개의 성이 무신군에게 항복했고 범양 사람들은 전쟁을 없게 해준 덕이 서공에 있다고 말했다.